서울이소리 측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윤 대통령 자택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신고서 3개최 일시는 내달 7일까지며 24시간 집회를 위해 집 방송 차량 1대와 연성 차량 2대 스피커 8개와 대형 앰프 2개 등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이소리는 양산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개막난이 짓은 이제 꼴보기 싫다. 14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사자 앞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하며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이소리 회원 등 참가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경윤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양산주민 괴롭히는 욕설 폐륜집회 중단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형 스피커 2대와 확성기 2대를 동원해 양산시위 비호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땡과리와 북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도 겪어보라. 몇 호수 유튜버의 노골적 욕설이 담긴 양산 집회 영상을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여러 차례 재생했다. 경찰은 집회가 소음 기준치 65들 초과했다며 경고했으나 집회 주최 측이 스피커 음량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주최 측은 양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집회를 이어갈 것 이라고 했다.